음, 안녕하세요 강영만 소장입니다 그 경영 컨설턴트가 어,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성공적인 그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는 나눠 봤었는데요 어,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대표되, 대표가 되는 길 어, 전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안하고 책 소개만 했다는 음, 말씀이 있어서 음, 오늘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서 음, 이 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 보고 어떤 점에 대해서 어, 질문이 많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정준행 교수님이 어, 그동안에 어, 동대표 회장을 하면서 어, 한, 4년 정도 승대표 회장을 한번 하셨던 것 같고요. 입주 대표도 몇년꽤 어, 오래셨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거 단지에서 어, 굉장히 잘 하시고 또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서 아주 모범적인 아파트로 어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 동대표 연합회 회장님의 그 모임인 광하연의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뜻한 바 있어서 어, 아파트 입자가 대표가 되는 길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내 펴냈냐면은 어, 당초의 그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 아파트 분쟁이 많은데 그런 분쟁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할수 있는 가를 어, 이분이 어, 매주 화요일 날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광진구에 있는 어, 구청 앞에 그 노동복지센터에서 어, 다른 그 노무사, 그 다음에 그 주택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또는 분쟁조정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 모임을 가지면서 어, 전화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들이 오면은 어 우리가 클라이언트라 죠 상담 상담해서. 오면 은 같이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한 1년여를 하시면서 어, 케이스를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빈도수가 많은지 또 어떤 것인지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어, 우리가 분쟁이 되게 세 가지 종류의 분쟁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쟁이 그 이웃 간의 분쟁이고요. 층간소음이라든지 또는 아래집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반려견이 소리를 지는다든지뭐 이런 어, 이웃 분쟁이 이제 어, 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그 층간 소음 같은 문제는 전국에 뭐 매년 2만 4천, 2만 6천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과 부정 때만 되면은 어꼭뭐 어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아주 그어 서로 뭐이 칼을 가지고 와서 찌르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불상사가 생겨서 층간 소음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그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에 비해서 이게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소장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입주 대피해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은 사실 그렇게 어, 많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러한 이웃분쟁하고 그 이웃 다음에 또 요새 아파트에는 어, 또 이웃간의 분쟁 외에도 집단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려는 파하고 그 다음에 어 재건축 하지는 분하고 이렇게 서로 어, 그 모임들끼리 결성이 돼 가지고 서로 하는 그러한 그 집단 분쟁이 있고요 뭐요한 내용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 우리가 아파트에 주차장이 저기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조금 줄이고 놀이터가 세개나 있으니까 하나를 줄이고 그 놀이터 하나를 주차장으로 하자 이랬을 때 어, 학부모층 하고 그 다음에 또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이렇게 의견이 분열되면서 이런 집단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집단 분쟁이라는데 그런 분쟁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물건이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그러한 그 손해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놨는데 누가 이렇게 흠집을 갖다 이렇게 긁고 지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이 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쟁을 쭉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한그 내용별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첫째는 돈에 관한 문제고요 어두 번째는 어, 사람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문제는 어, 그 사람들의 노동권이라든지 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다가 박탈하거나 또는 그를 갖다가 해임을 요구할 때 하는 그러한 사람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돈에 관한 문제는 주택관리사가 원래 배치될 때어 제일 먼저 시험 보는 게 민법하고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처음에 국민윤리라는 시험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자 주 대표가 되면 청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그 윤리관이라든지 그런 도덕관념들이 원래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해서 그 관리규합 준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돈에 관한 문제가 50%고요. 사람에 관한 문제가 한 40% 되고 나머지 10%가 시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설 유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알수 있고 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돈에 관한 문제고 사람에 관한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어~ 어~ 장기수선 장기 계획이고요 어, 어~ 시설과 돈에 가장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이 장기수선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들에서 이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업자로 선정하는 선정 지침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사업자로 선정할 때그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랐느냐 요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되게 아파트에 나가는 가장 돈이 큰 줄기는 바로 이런 공사에 관한 돈이고요 이 공사가 어 업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은 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비리라고 해봤자 어, 에, 가장 쉬운 거는 어, 공사 업자를 지정할 때 떡값 받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 이러한 문제는 어. 장기수선 계획을 갖다가 아예 법으로 강제화해서 이거는 그 저기 벌금 저 과태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 장기수선 계획을 잘못 짜거나 또는 안 짜거나 예를 들면 5년 만에 한 번씩 그 아파트의 외부에 도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페인트칠을 왜냐하면 5년 지났는데 멀쩡해하죠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원래 이 장기수선 계획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이행 강그저 과태료가 엄청 커요. 그래서 최하 500에서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가서 그래서 이런 장기수성 계획을 엄하게 정해놨고요. 거기에 따라 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가급적이면 전자입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입찰을 거의 이제 어 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 관리소장들이 어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요. 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하도 맨날 피해만 보고. 당에만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저항 세력에 대해서 이 소장이 몇 만한 걸카 커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장의 역량이 어 입주민의 역량의 어, 절반이라도 되면은 어떻게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입주민이 워낙 많고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를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과거 에 있는 걸 그냥 답습하고 아주 그냥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전자입찰을 하면은 이러한 그 사업자 선정 지침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하고 안 하고를 하해요 왜냐하면 어, 이 전자입찰을 하려면은 어, 공인인증서가 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공인인증서가 지금은 대부분 다 알지만은 지금 핸드폰 쓰는 것도 잘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핸드폰 은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아주 쉽게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어, 전자 입찰 한다면 그러은 거기에 가입도 해야 돼요 가입하는데 가입비도 뭐 예를 들면 만원 정도 들고 사용료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득해서 입자 대표회를 설득해 가지고 내가 전자 입찰을 하고 여기 전자 입찰을 함으로써 비용이 조금 들지만은 우리가 몇 천만 원몇 백만 원 공사하는데 가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왜냐면 어, 관리소장이 보수적이지만 입자 대표의 대표들은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그분 중에서는 아예 혁신적이고 개혁하는 젊은 그러한 그 노장도 있지만은 대부분들이 대개 입자 대표의 그 동대표들은 보수적에 아주 그냥 어. 뭐랄까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고 네, 보수적의, 보수적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그 돈에 관한 것들은 이런 것만 해결되도 한 50%는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어,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에 관한 문제는 대개 보면은 어, 선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할 때, 이 전자투표를 갖다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투표를 선거가 관리위원회에서 지원도 해줘요. 어, 동구청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한 세대당 700원씩, 700원씩 선거할 때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대부분 웬만한 거는 해결되는데, 이것 또한 전자투표라는 게, 이거 하면은, 어렵지도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어 명부를 전부 다 만들고 누가 투표할 건지 또 어떤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야 될지 이런 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다 쉽지는 않지만 해 놓고 나면은 모든 그런 의사 결정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또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 경우에는 이걸 강제로 이제 요거 아, 말고 이제 전자 메일 같은 게 이제 강제로 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전자 투표하고 전자 입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산 회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산회계는 돈에 관해서는 실시간으로 돈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회계는, 어,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거 그 전산회계가 어, 두 군데가 이제 큰데 메이저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를 이용하는 데 대개 한 월, 어, 15만원, 최소한 15에서 15만원 정도의 어, 경비가 듭니다. 물론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어, 보통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500개, 5 0단지고요 그래서 500세대 개념이니까 500세대 경우에는 한 20여 산 25만 원 정도에 그다음에 전산에게 사용료하고 부가명세서 그 고지서 사용료가 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이러한 부분들만 어, 해도 어, 분쟁의 한 어, 90%는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 분쟁에 대단히 많은 것이 다 돈하고 사람이 가는 문제인데 이 정도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여기 있는 그 입자 대표가 되는 길의 내용에서 쭉 나와 있는데 어 이분은 어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 입자 대표의 어 전자 투표에 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규약 그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어 여기에 어꽤 많은 페이지를 어, 절반을 활용해 가지고 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 준칙은 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 서, 서울시 관리계약 규측에당히 내용이 많고 어 그동안 많이 또 바뀌어 져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어, 조금씩 바뀐 내용 분들은 어,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 입주자가 있고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자치 관리 할 거냐 위탁 관리 할 거냐 위탁 관리할, 관리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에 관한 것이 이제 나와요 회계를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꽤 많았었는데 이걸 확 줄여 가지고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고시한 그 공동주택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장회사 같으면 은 기업 같으면 기업회계 기준이 있듯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있고요 예,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보면은 호텔 병원 조선업 건설업이 다 회계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도 그런 면에 있어서 회계처리 기준을 갖다 조금씩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은 입주민이 알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 다음 시간에 제가 부가명세서를 어 설명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공그 서울시에 나온 그 관리 그기약 준칙은 이러한 내용들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요 내용들을 그냥 조항으로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표하고 별지로 해가지고 어 이거를 갖다가 뒤에 쭉 항목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계약 준칙을 되게 보신다면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어어 어, 되게 이제 별표가 있고 별표 1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파트는 어떠한떤 단지로 몇 세대가 있고 이런 단지에 대한 현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별표 이제 2회 보면 나와 있고요. 그그 그 별표 이제 3이나 어 별표 6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관리비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이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하는 어, 공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어요. 그 세입자가 예를 들면 그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기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서 구분 표시를 해놨어요. 일요 일한 거는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입주자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전용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갖다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네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돈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쭉 끝나고 나면은 어, 아까 얘기했듯이. 어 투표는 어떻게 하고 당선은 어떻게 시키고 뭐 이렇게 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은 어, 일반인도 알수 있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그래요 <웃음>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어, 장기선 계획과 사업자 선정 지출에 서 장기선 계획은 누가 만든냐면 관리주체가 만들기 때문에 물론 입자 대표하고 상에서 같이 만들지만은 어. 결정하는 건 사업자 선정 지침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 책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한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시면 이제 다 마스터를 할수 있어요. 뭐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직장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한1 0년이지 20년 하신 분들은 총무부장을 하시거나 관리과장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어 금방 이거를 봐도 아 내가 받, 내가 만들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이책 내용을 어,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어, 장기수기계획과 사업자성 이런 지침에 관한 내용들은 어, 서울시에 보면은 서울시 오픈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어, 공동주택 어, 통합정보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 영어로 오픈아파트.서울.go.kr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뭘 보면 되냐면 맑은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했는데 거기 보면은 어 관리규학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규학 준칙을 보시면 되고요 준칙만 보시면 설명이 잘 어려우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그 전자출판 그 인쇄업체가 전자출판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위 퍼블이라 그러는데 위퍼블은 영어로 위퍼블릭의 준 말이에요 그래서 위퍼블인데 영어로 어 www.위퍼블.co.kr 이렇게 하면 위퍼블이라는 어 출판사에 들어가서 아파트 어 바이블경영 아파트를 경영하는 바이블이 뭐냐면 어 이러한 그 서울시 관리계약준칙을 설명해 놓은 그 설명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표를 보면은 읽으려면 힘드니까요. OX 식으로 해 놨어요. 어, 물탱크는 1년에 두번 청소해야 된다. 왜두번 해야 되느냐? 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이렇게 돼 있고 물탱크 청소하거나내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은걸갔다가 어, 모두 149개 항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동대표가 되거나 또는 관리 주체가 되거나 관리소장이라서 또는 위탁 관리 회사에 내가 임원이에요. 그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 회사에, 그, 단지에, 단지가 잘되있는지안되있는지를 간단하게 OX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 체크해봐가지고, 아, 이, 이게 8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매우 우수한 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수한 단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포상을 해주는 그런 우수관리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우수관리아파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품질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품질등급 80점 이상 되면 은 우수한 단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어도 60점 이상은 넘어야지만 단지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149개 항목 중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항목을 전부 체크했을 때 법을 준수 때몇 점이 나오냐면 59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은 돼야지만 이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미만이 되면은 그 아파트는 뭐라그 하냐면 이 아파트는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 149개 항목 중에 어 우리가 법을 꼭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한 절반쯤 섞여 있어요 절반쯤 섞여 있는데 그중에 어 법을 해야 되는 거 했다고만 쳐도 5모라고만 치면은 어 이게 59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60점 미만 되는 데는 서울시에서 어 매년 저 조사래. 작년의 경우에는 어 1000세대, 재작년의 경우에는 1500세대.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음그 1500세대 이상 되는 2000세대 이상 되는 큰 세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어 100개에서 150개 단지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 아파트를 이제 쭉 했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무려 100개 단지 중에서 37개 단지가 우저 우수 관리 단지로 선정이 됐고요. 뭐 서울시의 경우에요. 어, 국토부에서는 이제 매년 한뭐여개 단지 밖에 안 뽑아요. 우수 관리 아파트 전국적으로 뽑으니까. 어, 상을 주는데 상, 상금은 없어요. 그냥 상패를 이만한 건 이제 하나 줍니다. 큰걸 주면은,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딱 붙여가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면은, 어, 단지에서 어, 평균 되게, 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해요. 어, 제가 2000년대에, 어, 2000년 넘지부터 한 20년, 19년 전인데, 그때 제가 처음 상을 한번 받았을 때, 어, 그때 그 아파트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인데그 우수단지 아파트 입주 아파트 우수단지로 해서 그때 상을 받고 나서 2천만 원이 올랐었어요 어, 그때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그, 그 주위에 인근 부동산들이 어, 현수막을 걸면은 그 아파트는 어, 이렇게 우수한 단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이렇게 부줍니다. 조금 더 올려서 다른 데에 비해서 값을 좀더 쳐줘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아파트에 값을 올리는 소장이 가장 우수한 소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제일 첫걸음이 뭐냐면 그 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60점 이상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60점 미만 되는 아파트는 어이거는 불합격이라 부적격이라 그러죠, 그러죠. 불합격이라 가지고 공개는 하지 않고 어, 그 다음에 내밀 저기 조용하게 비밀로 알려주죠 그 관리주체한테 그럼 관리주체는 그 통보를 받고서는 자기가 체크한 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요걸로 줄이고요 밤에또 다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아파트의 동대표가 되는 방법 또는 우수한 관리 소장이 되는 법 또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멋있는 그러한 관리 어 경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